어, 이거 약간 눈물같이 하라고 했는데 아, 자꾸 코맹맹한 소리가 나와서 큰일이에요 가뜩이나 비염 때문에도 코맹맹인데 간 약간... 썸네일용, 썸네일용? <웃음> 아. 근데 왜 자꾸 이쪽만 떨어지지? 오른쪽붙어 있는데 안녕하세요, 세영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오랜만인데 그동안 제가 다이어리 영상이나 하울 영상을 주로 찍다보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는 건좀 오랜만이라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. 아직 감기에 좀 걸려있는 상태라서 목소리 상태도 조금 안 좋고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이렇게 얼굴보고 얘기하는 영상도 간간이 종종 올리려고 해요. 그리고 간단하게 짤막한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리고 싶고. 아 자꾸 코가 막혀. 제가 감기도 그렇고 원래 비염도 있어서 지금 코 여기가 자꾸 막히는 기분이에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밖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제가 원래 오늘 영상을 야외에서 찍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야외 촬영을 할수 없겠다 그냥 집안에서 간단히 찍자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조금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코맹맹 하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아 이거 썸네일도 좀 찍어야 되는데 썸네일을 찍을 건데 되게 식상하게 한번 찍어볼까요?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그런 느낌이니까 이 휴지를 찍어서 약간 흑흑흑 같은 느낌으로 이런 <웃음> 이런, 썸네일용으로, 어이씨. 썸네일용으로, 이렇게 찍어서, 그런 거지. 약간, 여러분 반가워요. 이게, 아, 자꾸 떨어지네? 아무튼.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도록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그간 이렇게 얼굴 영상을 많이 못 찍은 이유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바빴던 것도 있고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감기에 걸린 상태지만 아무튼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는 여러분 더 많이 찾아뵙고자 하니까 자주자주 찾아와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브 같은 것도 종종 할 생각입니다. 그 밖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더 보고 싶은 컨텐츠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<웃음> 아 자꾸 떨어져!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컨텐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아마 내일 또 오겠죠? 내일 또 올게요. 안녕! 빠이! 어, 이거 약간 눈물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. 아니야, 난 썸네일용을 꼭 만들 고야말 거야. 근데 왜 자꾸 이쪽만 떨어지지? 오른쪽 붙어 있는데. 왜 떨어지지? 아무튼 안녕, 빠이.